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이 하나하나 나오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파워포인트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웹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에 올라오는 그런 콘텐츠 영상을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멋진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뒀는데요 파워포인트 디자인 이번에 제가 만든 거는 좌측에는 좀 고화질 이미지를 놓고, 놓고 오른쪽에 아이콘과 텍스트 배치를 예쁘게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부터 가지고 올 건데요 저는 게티 이미지 뱅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무래도 좀더 흡입력 있고 눈에 확 띄는 이미지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유료 이미지들만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유료 이미지를 쓰는 것보다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니까 국내 유일하게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만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무료 이미지 페이지에서는요 가입만 하시면 하루에 3건이나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월 1회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무료 제공되는 유료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한국인, 여성, 비즈니스우먼, 휴가, 여행, 여권, 미소 등 다양한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써볼 건데요 자,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어, 원본은 너무 커요 웹용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자, jpg로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해 볼게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이미지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인물이 확실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웬만한 ppt 라든지 콘텐츠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이 배경이 회색이죠 파워포인트 배경 자체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있는 뒷배경을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 부터있는 배경 제거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배경 제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라색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인데요 보라색 부분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눌러주시고 내가 보관하고 싶은 곳을 하나하나 칠해주시는 거죠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은 직선 밖에 안 그어져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2016 버전 최신 버전은 이렇게 칠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뒷배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뒷배경까지 잘렸는데 이미지가 좀 너무 큰것 같죠 자르기 누르시면 여기에서 검정색 바가 나오는데 이 검정색 바를 움직여서 이미지의 크기만큼 한번 더 자르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자 한쪽에 굉장히 크게 놓아 볼게요 눈에 확 띄어야 하니깐요자 이렇게 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 하얀색 네온 효과를 넣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네온 효과는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에 효과라고 하는 곳에 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고 여기에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해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겉 테두리가 네온 효과처럼 이렇게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투명도를 살짝만 주고 크기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니까 조금 더 이미지가 조금 더 부각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와 그리고 아이콘을 집어넣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텍스트도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2000, 2018년 여름, 여름.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해외여행 꿀팁 이렇게 입력했고요 글꼴을 조금 더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제목인데 제목이 눈이 확 띄어야 하니까 조금 굵은 글꼴로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SNS 콘텐츠라든지 제목에 쓰는 글꼴들 중에서 티몬, 몬소리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글꼴이 되게 눈에 띄고 좋아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끝! 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뭐별표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별표라든지 이런 펜으로 그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 그냥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자유형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크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마우스로 크게 한번 그려줄게요 별표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그렸죠? 대충 그렸죠? 그런데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 선의 색상을 흰색으로 그리고 너비를 조금 더 굵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 모양 종류를 원형, 연결점 종류를 원형으로 바꿔서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금만 줄이기만 해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잠깐 대충 그렸는데도 뭔가 좀 세련된 느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내용도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숫자 1 입력하겠습니다 글꼴 크기 키워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글꼴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 한쪽에 뭔가 좀 잘려져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오른쪽에다가 도형을 하나 삽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도형도 같이 삽입을 해볼게요 일단 숫자가 좀 굵은 글꼴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 글꼴 들 중에서 임팩트체라는 것을 써볼 거고요 그리고 글꼴도 흰색으로 바꾼 뒤에 자 오른쪽에다가 네모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살짝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색상은 배경 색상이랑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오.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텍스트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텍스트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노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와라이트체가 쓰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아이콘을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겟팀 미지뱅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행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p p t 용 PNG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콘과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을 거예요 아래쪽에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애니메이션을 굳이 넣어야 할까요? 음 그거는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숫자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겠습니다 숫자는 그냥 닦아내기 그리고 효과 옵션 오른쪽에서 해서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으로 여행지 안전 확인과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는 그냥 밝기 변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기 보면 확대 축소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거 눌러줄게요 자 이게 순서대로 나와도 좋은데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은 텍스트랑 같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복사는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마지막. 복사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위치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이콘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파일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에서 를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받았던 아이콘들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콘을 삽입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애니메이션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건 뭐냐면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다른 것들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든 이 방식처럼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도 PPT 만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파워포인트 실력 많이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 세상에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